통신기술은 LG가 이끌어왔습니다. PCS 기술도 LG가 앞서갑니다. LG 019 PCS 그 깨끗한 음질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앞선 기술 앞선 PCS LG 019 PCS 사람과 사람 사이에 LG 019 PCS 사랑을 키워주고 사업을 키워주는 LG 019 PCS LG 0 1 9광 PCS 광으로 소화의 어둠을 밝힙니다 음잘 들리네 또렷한데 역시 광 PCS 전국을 광으로 최대 12배까지 넓어진다. 광PCS LG019 LG019 광PCS 광으로 승화의 어둠을 밝힌다. 음, 잘 들리네? 또렷한데? 역시 광PCS. 광국을 광, 최대 1두 배까지 넓어진다. 광 p 시 s LG 019. LG 019는 광 p c s 잘 들리네. 야, 놀랍던데. 여기서 세세요세요 역시 광 p c s 에서 산간 벽지까지 어디든지 통한다 광 피씨의 엘지 공유고 이제 광 광으로 통하세요, 통하세요. 나 말이야 애처럼 왜 그래. 나 말이야. 애처럼 왜 그래? 해봐, 그래 말해봐, 그 말은 그 너의 말해봐. 할말 있으면 해. 아, 박수! 박수! 박수! 어! 어, 박수! 어! 여보세요? 어 여보, 난데. l g 019 p c s <웃음> 여보세요? 와, 난데? <웃음> 어, 난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좀 해봐 들려줘 보세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 l 과 u 동산 e l 들도사랑 아. e 019. 019는 사랑 s LG019 PCS. 아... 여보세요? 어디쯤 왔니? 예, 다와가요 조심해서 와라. 근데 편찮으신 건좀 어떠세요? 한, 그냥, 네 할머니 어? 아프셔. 그냥 아파? 그냥 아파 응? 어? 뭐래? 할머니. 한... 아이고, 내 새끼. 공일구는 사랑입니다. 나... LG 019 PCS 응, 떠. 뜨냐? 응떠 뜨냐? 응떠 뜨냐? 응떠 뜨냐? 응떠 도대체? 019 안되는 데가? 어디야? 019 안되는 것 신고해주세요 사실 있다 이지 뜨니까 LG 019 기지국만으로 통하지 않는 곳 광안테나로 통합니다 광PCS LG 019 PCS NG019 광PCS019 밀레니엄 엔젤 요금제 탄생 기본료 29,900원에 매월 1,004분, 1 0 0분 기본통화 혜택을 드립니다. 이제부터0 1 9가 천사입니다. 광 PCX 019 019 잠깐 줘봐 안 돼요 영숙씨한테 전화 올 텐데 왜 그러세요 나019 아! 아! 아! 아! 019! 아! 019, 겁나게 터지네 신고합니다 나박경민 019로부터 150번 무료 투화를명 받았습니다 019 보물찾기 대축제 여보 여보세요? 019 보물찾기 대축제! 당첨 되면 자동차든지노트북든지 우와! 선물이 이만큼! 가입해서 무료통화, 연락해서 상품 받자 나도 가입했다, 019! 019 보물찾기 대축제! 150분 무료통화는 기본이고, 이병헌과 데이트? 019 보물찾기 대축제! 자동차 있지, 노트북 있지, 당첨만 대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 무이 어디있죠? 그건 나도 모르지. 공일9넣치면안되지컴퓨터 없이 소란의 인터넷. 소퓨터어 인터넷. 공일구로 클릭하인터컴퓨터업스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 인터넷. 인터 야, 공해구나. 대단하다. 컴퓨터가 필요 없는 인터넷 019. 컴퓨터 바로. Computerless Internet. 인터넷 019. 와우. Wow. 019가 6월까지 광종객이2만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지하까지01 01곳 속으로 인터넷이 들어옵니다. 01고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받아볼 수 있는 인터넷 세상 주시오. 인터넷 p c 019 광중계기 설치 약속 019는 지켰습니다. 정보통신부 통화품질 평가 결과 최대 40개 지역에서 최고 등급 AA를 획득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19 이겼어요? 2대 네. 잠깐! 가, 혼이 왜또뜹니다 역전 홈런 <웃음> 아홉 개 채널에서 수시로 뜬다! <웃음> 우리, 우물한개구리우 맞아?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가입빈 외네 통화료만 내는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019 예. 기본요 없이 통화료만 낸다 019 예스 서비스 금방 바꾸면 되잖아 어? <디스> 성공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습관 아, 옛날엔 내가 아니다 슈퍼클래스 휴대폰 아! 이메일, 인터넷 요금도 합리정 정보 서비스도 무료 슈퍼클래스 슈퍼클래스 따라하면 성공합니다. 48시간 안에 된다는 게 저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서비스 되는 게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예. 제도입니다. 01후 바다에서도 잘 터집니다. 통화품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처음사랑 끝까지. LG텔레콤. 같은 번호끼리만 무지한? LG텔레콤은 다르다. 번호가 달라도 무지한이라고요? 그렇다. <웃음> <웃음> 번호가 달라도 무지한! 바로 LG 텔레콤의 상식입니다. 통화 빵빵, 문자 빵빵, LG 텔레콤.